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더뉴 아반떼 AD 차량으로 작업할 부위들을 살펴볼까요? 할로겐의 투박한 색온도와 다소 부족한 야간시야에 대한 불편함 장거리 및 고속화도로 주행 시 편리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순정 편의 기능 세월이 지남에 따라 느껴지는 사용감과 함께 밋밋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순정 기어봉을 변경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바람을 직접 보내줄 에어덕트 설치를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2열 에어벤트입니다. 송풍구가 있는 타입의 커버를 비롯해 앞좌석에서 뒷좌석까지 바람을 보내줄 덕트들이 필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해둔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앞차 간격 유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하위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모두등과 함께 후진시 비상등 점등 기능 기어봉 비상등 버튼이 포함된 UPS 기어봉 EDS-003 l t 쇼숏 버전입니다 승급에서는 잭바이 잭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작업할 예정입니다 슈 버전인 만큼 순정 버전과는 다르게 시프터도 함께 교체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봉 높이가 조금 낮아지는 차이점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브라비오터미네이터 SP 플러스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LED 전조등 제품으로 제품 AS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과 같이 9,000호 규격의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증된 차종들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놓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비롯해 플로어 콘솔, 시프터를 모두 탈거합니다. 플로어 콘솔 뒤쪽 커버를 제거 후 송풍구 타입 커버와 덕트를 장착하고요 시프터를 쇼 타입으로 교체합니다. 시프터 어셈블리와 미들 덕트를 장착하고요 기어봉 활성화에 필요한 챙기버서는 잭바이 잭으로 작업해 좌우 콘솔 탈 것이 편리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장착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조향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기존 위치를 기억하고요클라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후 핸들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나사 풀림 방지를 허브볼트에 도포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구요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했으면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계기판에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를 비롯해 핸들에 있는 펑션키 모두 잘 작동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최속 30km 이상에서 작동조건이 성립하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사용자가 설정해준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작업이 끝난 UPS 기어봉입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와 함께 기여부화단 무드등이 눈길을 끄네요. 비상등 점등 관련 기능들도 잘작동하고요 이 2열 에어벤트는 다리 또는 다리 몸통 방향으로 풍량을 세팅해야 뒷좌석으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풍량, 풍량에 따른 바람 세개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브라뷰 LED 작업입니다 전조동 시험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석의 경우 우측으로 조사각이 심하게 어긋나 있으며 동선석은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하향을 비추고 있으며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전구 교체를 위한 공간이 없다시피 한데요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범퍼와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 후 브라뷰 LED를 장착하고요 드라이버 모듈은 기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줍니다 조립을 마친 후 작동시켜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수동 레벨링 장치도 잘 작동합니다 단순히 전구만 교체하는 만큼 레벨링 장치와는 무관한 작업입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전조등 시험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며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춰 LED 광원 교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조절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운전석이고요 동승석입니다 법 인증 LED 전조등인 만큼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 후 장착 사진과 함께 전산 등록을 마치면 끝입니다 별도 구변이나 서류 작업, 검사 등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후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해당 작업들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